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차사 저승사자 팀입니다 네, 여러분 네. 정말 만나게 뵙 돼서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네, 가시죠. 왜요? 방금 좋아 죽으셨습니다. 아 뭐야? 아이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시겠어요. 이제 뭔가요? OX 퀴즈를 오.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OX. 그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짜서 없애는 게 좋다? 야. 없어야 돼. 네, 볼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날 그, 아, 볼펜으로 이렇게 하면 아, 뭐. 면봉. 여드름 연고를 바르면 모공이 넓어진다. 아, 야 아, 네. 생각을 해봐. 그 좋으니까 바르게. 그렇지. 발라. 모공이 넓어지면 누가 바르겠어? 맞아 맞아. 그래 그 그래. 그래. 운동은 여드름 네. 치료에 좋지 않다. 운동이요? 운동. 네. X. 그렇지. 그렇지. 에이. 알지? 에이. 원래 어, 피부가 그렇죠. 좋아진다지. 눈피물이배출이되문에 여드름은 유전이다. 오. 오 잠깐만 어렵다 이거. 어. 아, 어렵다. 유전이다 잠깐만. 어 나는 이거 아니다 그래. <웃음> 어 아닌데 누나는 있었는데 형은 없었거든요. 형은 몰래 피부관리 당겼네. 우리 형. 어. 그러니까. 비타민은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음. 쉽죠 이겁니다. 땡. 엑스입니다. 나도 여드름은 점으로 변한다 어? 예? 저... 아, 잠깐만 점? 저... 예? 어? 에이야 1등이야, 1등이야. 1등이야. <웃음> 그 그래? 천연비누를 쓰면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 아 이거 어렵다 가시죠 이건 되잖아 그러니까 않겠다? 천연비누겠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네,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드름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예. 생각을 해 봐. 제일 좋은 좋겠어, 여드름에? 음. 뚜두두두두두두두. 아! 네, 아, 아, 아, 아, 아 피부 설레에꼬실피우다꼬실피워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클렌저야. 아까 그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 요즘에 솔직히 온라인으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별편하지 어떻게 그못 사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토어팜에. 아, 좋다.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은 좀 풀어지셨나요? 어, 일단 뭐 여드름이 나면 약간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반대인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렇죠, 피부 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네, 완전 투명한 피부, 약간 이형의식 피부를 만들려고. 피부가 그렇죠. 좋거든. 더 좋아져야 돼? 이걸 써서. 에? 다음에 뵈요? 오! <웃음> 다음에 오! 또 봐요. 오! 다음에 볼수 있을까요? 오! <웃음>